몇년 전의 일이다. 대덕단지 카이스트의 정신과학연구협회에서 초청 강연을 부탁받았다. 유성법회가 끝난 뒤 카이스트의 한 세미나실에 도착하니 무려 60여명이 넘는 한국 최고의 엘리트 학자들이 앉아있었다. 모두 자신의 전공과 정신과학을 융합하여 연구하는 석학들이었다. 그들을 보니 어째서 한국 학자들이 연구를 게을리한다는 소문이 나왔는지 의아했다. 세미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눈빛과 뜨거운 연구 분위기는 한국 정신과학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분은 한국 최고의 영능력자이신 차길진 법사님입니다.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하는 순간, 직감적으로 그들은 나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인적인 사항부터 그동안 내가 칼럼과 책을 통해 말해왔던 영혼의 세계와 우주, 업보와 윤회의 흐름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다. 이런 세미나에 오면 의뢰받는 질문이 있다. 영혼이 정말 존재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수준은 달랐다. 이미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영혼의 DNA를 복제할 수 있겠는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다. 차보사님께서는 영혼의 DNA에 대해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현재 DNA 복제 기술로는 생물학적인 복제는 가능하지만 영혼의 복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의 복제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복제한 DNA에 영혼의 DNA를 복제하여 접목시키는 꿈의 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오랫동안 나의 구명시식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영혼의 DNA 복제에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한국인의 영혼의 DNA에는 원과 한의 카르마가 단단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한의 감정은 콤플렉스를 자극하여 자아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어떠한 대상을 극심하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원의 감정은 영혼의 DNA에 그대로 기록되어 업보의 악연을 만들어낸다. 영혼의 DNA의 두 개의 큰 축이 바로 원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물학적인 복제를 해서는 복잡한 원안의 감정으로 얽혀있는 한국인 영혼의 DNA를 복제할 수 없다. 만약 영혼의 DNA 복제를 성공하고자 한다면 영혼의 DNA 속 원한의 요소를 정확히 판명하는 일이 관건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영혼의 DNA 복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능지수인 IQ, 감정지수인 EQ보다 더 중요한 SQ를 개발해야 한다. 여기서 SQ란 사회지수가 아닌 영혼의 지수로서 스피릿 코어 쉽게 말해 영큐이다. 영큐란 이성의 통제 구역이 아닌 영혼의 영역에서 발휘되는 능력이다. 사람은 누구나 영혼이기 때문에 영큐를 갖고 있지만 자신의 영큐가 얼마나 높은지는 알수 없다. 유독 꿈이 잘 맞는다거나 우연히 한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일이 잦다면 여러분은 반무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큐가 높은 사람이다. 종교계 인사나 연예인들도 영큐가 높지만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장사꾼이나 유흥업, 요식업 종사자들도 영큐가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영큐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구명시식이다. 구명시식은 마치 성장 호르몬처럼 영혼의 길을 성장시킨다. 구명시식을 올리는 동안 자신이 살아온 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이야말로 구명 시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 할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구명 시식을 올린다고 하지만 정작 구명 시식이 주는 가장 큰 기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키가 훌쩍 성장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영혼의 세계는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영역이다. 인간은 모두 영혼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혼의 DNA를 복제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언젠가 인류가 영적으로 진화하여 영규가 매우 높은 인류가 나타난다면 비로소 복잡한 원한의 DNA를 풀고 영혼의 DNA 복제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다.